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재패질, 대폐질, 재패질에서 이렇게 배우고 계시는데요. 여기 재패가 보시면은, 재패를 보시면 곧날이 있고, 그 다음이 곧날이 있어요. 곧날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렇게 봤을 때이 식으로 해서 재패를 맞추어서. 그다음에 견날이 견날이 음, 큰 날을 견날과 최대한 밀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날을 맞춥니다. 날을 맞춰 가지고 부재를 보면은 부재를 보면은 업결 음, 업결 반대결이 있고 이렇게 반대결이 있고 점결해 가지고 이렇게 똑바로된 결이 있어요. 그리고 부재는 항상 모래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래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대패의 날이 항상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모래 같은 걸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물질을 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반드시. 나무를 아무데나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모래가 찍힌다든가 또 못이 있다든가 해서 대패질을 하면은 대패의 뭐 날이 뭐 날이 이렇게 빠지면은 날을 잡는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심요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결을 봤으면 정결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와 같이 해서 음, 장악하게 대피를 해주면 지금 여기는 어깨리 거의 없어요 어깨를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친 면도, 거친 면도, 거친 면도 이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깨를 입고 이 정결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웃음> 아까는 여기가 평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대패가 정확하게 평이 잡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평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패밥이 나오죠. 항상 대패는 내가 내 몸이 전체가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힘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이와 같이 정확하게 대표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